틱틱틱틱 틱. 저희가 심플리 K-pop에 왔습니다. 새로운 이니어와 또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마이크도 새로운 마이크가니까 더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Okay. 안녕하세요. CFD K-POP, 도입니다 JM입니다 저랑 도요미랑 빨간색이에요 맞아 근데, 뭐다? 너는 이거 뭐라 그러지? 글리터 글리터, 글리터. <웃음> 나는 한두명 일단 이거 다 뒤로 빼 아, 아 차가.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웃음> 여기 이제 글씨체로 올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극기와 되게 고민했어요. 저스트비 그거를 넣을까 태극기를 넣을까 태극기 넣고 여기 아래 제 이름으로 필기체로 되게 심플하죠? <웃음> 자, 민지민 <찍으면 웃음> 어 이거 보여드려야 아, 뭐 돼. 네 저희 둘다 문구 완전 민지민 하트 올리비 건우 Love's o l e e 이렇게 항상 매 무대에서 올리비 분들과 함께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보겠습니다 차갑네요. 아주 차갑네요. 제니어입니다. 따잔 따르릉 뜨. 바로 이쪽은 마젠타 색상. 이쪽은 아퍼블 색상. 나 네. 마젠타 아퍼플 여기에는 제 이니셜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집접와 하트가 있습니다. 네, 저는 yeah. 일단 두 색깔이 정말 다르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빨간색 큐빅인데요. 이거는 좀 강렬한 무대를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좀 청량하고 밝은 무대를 할 때. 오, 근데 오 그런, 걸, 그런,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두개다낄 때도 있고 이제 컨셉에 따라 한쪽만 큐도죠 오늘 이렇게 예쁜 인이어를 끼고 무대를 하는 저희의 모습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지금 이곳은 어, 저희 슈퍼콘서트 대구, 인대구 2021 현장이고요. 어, 방금 이제 어, 드라이랑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 무대가 정말 너무 넓고 저희는 완전 처음 서본의 그런 규모의 무도,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떨리면서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리허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오늘 슈퍼 콘서트 인 대구 2021 2021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주까지 딱한 마머리 하고 다음주는 좀 다른 머리, 머리 할수 있어요 응. 다른 머리 할수 있어요? 네씩목라 옛날 옛날 목기야 Good, 와우 o d good, good. good, good. <목마> wow! She was g o o 오 she 내 끝! s good, she so was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Wow, I'm g d I'm good, I'm good, 이걸 잘 봐주세요, 올리비들. 저희 안무에는 올리비가 들어갑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시고.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머리카락으로 좀 보면 약간 뱀파이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저가 제 거울로 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울의 모습. 마지막에. 이거, 이백질단백질 담백질. 담백질. 담백질. 담백질. 담백질. 담백질. 아백질 아, 아? 아 맛깔나게 추면 돼. 아, 맛깔나게 추면 돼. 저희 Just 네. 더쇼 트라이브 무대와 또 무대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와, 예와 네. 좋았어. 네. 저희 저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스롯공 무대. 스롯공 무대 네. 더쇼에서 할바다님 일단 너무 영광입니다. 꼭 어. 보여드리고 싶었던 무대 저희가 쇼케이 때도 보여드렸지만 그방에서 해서 또 기분이 남다랍니다. 그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오늘 더쇼 했으니까 또 앞으로 활동이 계속 많겠죠? 네.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하는 네. 저스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피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오. 지민이 형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M 카운트다운. 네 M 카운트다운. 그런 기념해서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지민영, 지민영을 따라하는 건데요. 지민이형 인트로에 이제 허리스 스티겐 라이트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Hey um. t i c k y light. 어때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yeah. 올리비가 정말 좋아하겠다. <목소리> 매우 속상하죠. 우리 상우의 이런 모습. 저희 저스트 비하인드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스트 비하인드 많이 찾아주세요. <목소리> <상해집니다. 웃음> 제가 요즘 좀애교가 많아지고 그래. 올리비드를 얼마나, 좋아하, 얼마나 좋아하겠어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실걸? <목소리도> <목소리도> 형도 에, 에, 형 해봐요 형은 못해 <목소리도> 네. 형은 못해 오케이 <목소리도> 형은 해주 <목소리도> 네. 네. 리더의 자존심은 동생이 지켜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약간 배가 약간 고파가지고 한말창프라프틴을 아, <목소리도> 아, 먹어서 아, 약간 든든하게 아, 하고 이따 틱톡 하면서 잘소화시키고다 그렇습니다 M 컷, let's get it. 네, 두 번째 심플릭 K 팝에 왔는데 좀 있으면 또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열심히 아니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스트비 화이팅, 진성 화이팅, 블루닷 화이팅. 아, 좋소 어. 좋소. 그냥 솔레이스 돌릴까? 어디? 경렬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어. 음. 약간더 느껴져도 어, 될것 같아. 저희, 이제, <목소리도> <피플리케이� undefe. 목소리도> 시플리케이터. 여유롭게. <여유로운 피? 목소리도> 네. 좀더 여유로 여유롭고 멋있는 저스틴이 직접 이회차 티블릿케이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합니다.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이거 감수 갈까 시작. 딕탁 딕탁 딕탁. 나 이거 할 거지?